자 오늘은 북비 우리 해설에서 보면 말이죠 우리가 당나라 시대의 해설을 예전에 많이 공부했어요 당 구양순 그리고 저수량 안진경 채경 우세남 저수량 등등의 이제 걸출한 존재들이 많이 있었죠 당나라는 시도 아주 뭐부흥한 나라지만, 그런 어떤 해서, 회서, 당장한 해서들도 많이 아주 번창해서, 어떻게 보면은, 해서의 궁극에 이르렀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당나라는 대단한 어떤 시대입니다. 근데, 그, 그 이전에 북위가 있어요. 북위. 이 부귀시대 글씨가 들어, 우리나라에 이제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이것이 무엇인고 하나 어떤 커다란 어떤 경종이라고 할까 단정하고 멋있는 것만이 아니구나 또 다른 것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목소리>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부귀 시대, 뭐또 육조 시대 해설을 말할 때 장맹용비를 많이 얘기하죠. 장맹용비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어 이제 뭐 구성군 의천명이라든가 안중근 안근렙이라든가 이런 걸 쓰는 어떤 이 숫자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알았죠? 이 부귀 시대 글씨가 이제 인기라던 거죠. 장맹룡. 그 말로 영웅스러운 용과 같은 응. 응. 글씨체도 그렇습니다. 근데 네. 장맹용비와 흑면한 보면은 강력하고 또 화사하고 힘 있고 야 그런데 방피, 주로 방필이 많고 네 방필 해서 해서 방필이 있고 원필이 있습니다. 방필은 이런 시작이나 끝에 어떤 각이지는 이런 것을 말하고 또 꺾는 것도 이렇게 딱 각이지는 이런 것을 방필이라 한다면 원필은 이렇게 둥글둥글 끝날 때도 둥글둥글 꺾는 것도 좀 둥글둥글 되는 것을 원필이라고 하죠. 그럼 어느 것이 더 멋있는 것인가? <웃음> 네, 멋을 가지고 글 쓰는 게 아닙니다. 목적에 따라 다르고 그 에너지가 다르죠. 사과가 맛있냐, 참외가 맛있냐는 거나 비슷한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위기 어, 해서 중에서 원필이 잘 들어간 해서는 뭐가 있을 것인가? 어, 또 방필이 잘 들어간 해서는 뭐가 있을 것인가? 또 원필 방필이 적절하게 섞인 것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걸 봐야 되는데. 음, 조상기 그 당시에 조상기가 있어요. 이 상을 세겨놓는놨던 조상기 같은 거 보면 아주 치열한 방필, 완전히 가기지는 어, 뭐좀 지나쳐 보이는 정도 뚝뚝 부러지는 방필이 많습니다. 조상기 나중에 한번 조상기도 꼭한번 이상은 겪어보시길 바랍니다. 뭐 양도 많지 않습니다. 장명육비 이런 것에 한4분의1이나 될까요? 자 그런데 어, 원필이 있는 북유해서는 많진 않은데 정의합이라든가 이게 지금 정의합이 집자 참자문이긴 하지만 정의합이 안에 있는 그 스타일로 집자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분입니다 이런 기분 즉 뭐랄까 각이 질 때는 지는데 좀더 둥근 맛도 있습니다 이부 보면 둥글둥글하죠 이렇게 이는거 보면은 각도 지고 둥글기도 하고 그런 어떤 둥글기도 하고 각도지고 이 정의하기 그리고 어, 오늘 또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성, 석문명 석문명 제가 예전에 공부하던 책이라 좀 이렇게 낡았습니다 이게 언제 건가 봤더니 참 오랜만에 떠들쳐 보네요 1988년도네요 아, 울림당 필강 여기가 참 이런 서해 책을 많이 만들어주신 공로가 있죠. 자, 이것은 지금 그나마 깨끗하게 정리된 것이고, 요 뒤에 있는 것이 원상태입니다. 원상태는 여기. 참, 원촌의 부라고 써있죠. 이 원촌이란 것은 1대1 사이즈란 얘기입니다. 즉, 성문명은 요 정도 사이즈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장민님 같은 것도 작죠. 이만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상당히 크게 쓰여진 글씨입니다. 그리고 바위에 새겨졌기 때문에 비, 비석 같은 데가 아니고 바위에 새겨졌기 때문에 좀 거칠거칠해요 그러기 때문에 더웅혼하면서 원시적인 맛이 나죠 처음에 제가 기억이 나요 이 책을 사가지고 교통 사고 날 뻔했어요 차를 몰고 집을 오는데 너무너무 막 이걸 차가 멈출 때마다 이걸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신호등에서 보고 건널목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이 투박한 맛이 깔끔하고 단정한 것만 보다가 이 원식인 맛을 보니까 나는 너무 좋았던거예요이 맛을 맨 처음에 해설 쓰는 분 이걸 이걸 본다면 느낄 수 없을 겁니다. 어렵기도 하고 이런 이런 회계 질감의 변화 같은 것이 뭘 의미하는지 왜 이렇게 썼는지 이야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역대 서가들의 평론가들의 평을 보면 성문명은 두 가지 평이 있습니다. 보기는 참 좋은데 배울만하진 않다 라고 평안양반이 있는가 하면 북위시대 글씨 중에 최고다, 일격이다. 일격. 가장 최상승의 격이란 얘기죠. 최상승의 격은 말이죠. 일반 아마추어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들이 다 이해하고 알아볼 만한 최상승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 최고의 수준 높은 클래식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까요? 그냥 가벼운 어떤 그런 노래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수준이 있으면 오히려 알아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8급, 뭐 10급이 드는 수랑 3급, 2급, 1급이 바둑드는 수랑은 그 이해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문명은 이런 식의 표일를 많이 써요 표일하다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표일하다는 말이 이 일자가 중요합니다 표는 표표, 바람이 휙 날리면서 어떤 나뭇잎이 날리는 것 같은 이런 상태의 표입니다. 일. 이것이 이제 묘한 글자인데, 일. 편안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글씨를 보면서 또는 작품을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 작품은 일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품. 예전에 이제 저희 사과생들 우리 아버지께서 소위 못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글씨에 품격이 있단다. 동네에서 좀잘 쓴다. 그러면은, 글씨나 좀쓸줄 안다. 그럼 능필을 한다. 아 그렇구나. 생각했어요. 능필. 그 다음 뭘까요? 그다음 그 마을 또는 그 일대에서 최고로 잘 쓴다 그래서 이름이 딱 알려져 있다 명필이라 한다 그러겠죠 유명해진 것이죠 이름이 있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잘 쓰게 되면은 어, 즉천고의 남을 시간을 초월할 정도의 글씨 왕이지 같은 글씨를 말합니다 심필이라 한다 왕지 이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김생 신라시대의 김생 그분이 신필 얘기를 듣죠 그 외에는 신필 얘기 듣는 분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가 한번 신필을 나중에 되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는지 네, 될 겁니다 신필 근데 이 다음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어디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위를 일필이라 한다 예? 일필이요? 그게 뭔 소리죠? <웃음> 네. 그 기가 막히게 아름답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멋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면 변한해지는 그런 수준이 있으니 그것을 일필의 경지라 한다 아, 여기 지금 것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석문명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표일하다, 비일하다 이런 표현을 듣거든요. 그래서 성명을 여러분들 한번 기회 되시면 맛보시기를 바랍니다.